거대한 문어를 보거나 잡는 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큰행재를 하거나 사업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될 길몽입니다. 낙지 잡는 꿈 일거리가 생기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 되거나 또는 돈,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낙지가 집천장에 붙어있는 꿈먼 곳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귀인을 만나게 되어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될수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낙지를 보는 꿈 임산부의 경우 태몽으로 재물복이 많은 아이를 인태할 징조의 꿈으로 해석되며 일반적으로도 재물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문어나 낙지 꿈을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대체로 똑똑하며 문어 낙지의 크기가 크면 남자아이를 크기가 작은 문어나 낙지를 본 꿈은 여자아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마른 문어발을 입에 물고 씹는 꿈구강질환벽반늘 미각장애, 치통 등이 있고 집안 식구가 남들과 입싸움을 하게 된다. 우한 질병, 시비, 싸움, 소송 시달림, 구속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문어 또는 낙지에게 몸이 감기는 꿈. 구속, 고용, 취직, 입학 등의 일이 이루어진다. 문어 사는 꿈. 살아있는 문어를 샀다면 좋은 일거리를 얻게 되지만 죽어있는 문어를 샀다면 질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꿈입니다. 문어 낙지를 손질하거나 토막대는 꿈. 두절, 수술, 낙태, 실패, 중단 같은 어떤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문어가 갑자기 사라지는 꿈.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매우 곤란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문어가 물속에서 리듬을 타고 가볍게 춤을 추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관에서 아름다운 공연을 감상하게 된다. 파티, 모임을 갖는다. 문어가 바다 위에서 놀다가 벼랑간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어가 사라지는 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갑작스레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난처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흉몽입니다. 문어가 춤추는 꿈 분위기 있는 문화공간에서 재미있는 공연을 감상할 진조이거나 모임이나 파티에 참석하게 될 꿈입니다. 문어나 낙지가 자신의 몸을 감는 꿈 문어나 낙지에게 휘감기는 꿈은 어떤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는 학교 입학이나 회사 취직을 뜻하는 것이고 안 좋은 의미로는 구속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문어를 도마 위에 놓고 토막을 내는 꿈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게 된다. 중단, 두절, 불통, 낙태, 수술, 사고, 실패 등이 생긴다. 문어 요리를 해 먹는 꿈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특히 식중독이나 중독성이 있는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문어탕을 맛있게 먹은 꿈유행성 질환, 식중독, 감기 등 질병이 생길 것을 암시 바다에서 많은 문어를 잡는 꿈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상품을 개발해내어 큰 수익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문어 여러 마리를 잡은 꿈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어 세계 시장에 선보이게 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큰 재물을 들어오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바다 위에 문어가 갑자기 사라지는 꿈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공경에 처하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큰 문어를 잡은 꿈 무역업에 투자하거나 관련된 일로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등행재를 암시. 보통 크기의 문어를 본 꿈.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뜻밖의 아이디어로 재물을 얻게 될 길몽입니다. 삶은 문어를 먹은 꿈. 지통이나 구강질환을 앓게 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될 징조입니다. 시장에서 죽은 문어를 사온 꿈. 임산부는 낙태를 하게 되고 병원 출입이 잦아질 것으로 우환, 질병 소송 등의 사고를 암시. 여러 명의 사람들과 문어 요리를 먹은 꿈.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상품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될수 있습니다. 큰 문어를 잡는 꿈. 큰 재물은 이따르는 꿈으로 해외 관련 수출이나 무역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행운이 따르는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문어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